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농장 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자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직접 차를 끌고 공, 농장으로 직접 가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가 한국 커뮤니티 사이트 호주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해서 전화를 걸어서 찾아가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가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이 방법을 통해서 갈 건데요 오늘은 커뮤니티 사이트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방법을 알려 드린 후에 제가 첫 번째로 호주에서 첫 번째로 갔던 농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쭉 시청해 주세요. 사이트 주소는 제 영상 제목을 치시면 이렇게 밑으로 쭉 나올겁니다. 그쪽에 이제 링크를 복사하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호주나라 라고 나올겁니다. 호주나라는 시드니의 커뮤니티고요 멜번의 커뮤니티는 호주 바다예요 그리고 브리즈번의 커뮤니티는 썬브리즈번이고 애들레이드의 어, 커뮤니티는 애들레이드 포커스라는 그런 이제 사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나라 먼저 볼 건데요. 자, 호주 나라에 들어가시면 여기 검색창이 있어요. 여기 검색창에다가 어, 농장 구인. 자, 농장 구인으로 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농장 구인 100명. 뭐 대박 농장 구인, 이렇게 쭉 나옵니다. 농장 구인 광고,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러면 합법적인 페이슬립, 웨이지, 세컨, 노, 소개비, 이렇게 있는데, 어, 요걸 먼저 들어가 볼까요? 뭐 궁금한 게 많으시죠? 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채용 정보에 올라와 있는 걸 선택한 겁니다. X 눌러 주시고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피킹패킹이 있고 여러가지 캐주얼이라는 것은 어, 말 그대로 파타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모집 요강을 보시면 여러가지 쭉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하시면 되는데 어 여기에 보시면은 작물이 중요하겠죠. 어떤 작물을 하는지 딸기 힘든 작물이고요. 캡시컨 정말 힘든 작물입니다. 저는 캡시컨 여기서 캡시컨 했었고요. 사과는 괜찮다고 들었어요. 네 어쨌든 자 이렇게 있고 오신 날로부터 세컨 일수 카운트 해드립니다. 네 쉬는 날도 카운트 해준다는 얘기고요 숙소 디파짓은 200불 디파짓이라는 거는 보증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나갈 때 받을 수 있는 돈 그리고 매주 130불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주에 내야 되는 금액입니다. 이게 방세라고 보시면 돼요. 비싸네요. 농장치고는 농장은 보통 100불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2인실 이라고 하네요 2인실 농장 출퇴근 무료 픽업을 해준대요 이것도 좋네요 주에 두번 장보는 곳까지 픽업도 어, 무료로 해준대요 보통은 차가 없으면 차 있는 사람들에 껴가지고 뭐 네, 기름값도 있고 뭐 차량 유지비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5불에서 10불 정도를 받습니다. 네, 보통 5불을 받고요. 많이 받는 사람은 10불도 받는다고 합니다. 예, 아, 네, 카불처이카불처가 정말 힘든 곳이라고 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작물들이 다 힘듭니다. 네. 그리고, 어, 네, 관심 있으시면 이렇게 전화번호나 카카오톡 있으시니까 한국에서도 카카오톡으로 뭐 문의하거나 그렇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페이슬립,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이 곳을 들어온 이유가 요걸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회계사를 통한 합법적인 페이슬립 웨이지 지급됩니다. 네, 소개비 없다 그러고요. 이게 이제 세컨 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것들이에요. 페이슬립이라는 거는 돈을 받을 때 받는 페이슬립. 페이슬립도 같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 세컨을 신청할 때어그 서류를 낼 수가 있습니다. 페이슬립 제대로 안돼 있으시면 세컨비자 승인나지 않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캐주얼 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하느냐,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 일단 호주나라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호주바다는 좀... 어 이게 창이 안 열려가지고 원래 구인고직 이렇게 들어가서 찾는 건데, 차 파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스킵하겠습니다. 네. 브리즈번. 네, 브리즈번의 커뮤니티, 썬 브리즈번입니다. 썬 브리즈베인. 네, 여기에는 어떻게 찾으시냐면, 이렇게 내려가시면, 여기에 구인고직 란이 있어요. 브리즈번 광고, 구인고직. 킨슬랜드 광고, 구인고직. 일단 퀸즐랜드에 어, 농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퀸즐랜드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세컨 비자 결정만 하시면 누구나 할수 있어요. 스탠스 오프, 스탠스 오프 지역에 있는 거죠. 이거 카불처 아까 말씀드린 카불처고요. 어, 좋은 작물이 다들 아시겠지만 체리 좋습니다. 체리 따기도 쉽고요. 저도 체리 해 봤었는데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Sunshine, Cabulch, Brisbane, Cabulch, Cabulch 이렇게 있죠. 번다버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작물들이 있습니다. 아까 보시듯이 그렇게 예 보시면 됩니다. 퀸슬랜드 쪽에는 상당히 딸기가 많아요. 그래서 보시는 거는 뭐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Adelaide Focus. 구인구직 잡에 몰로 들어가시면 여기도 이렇게 체리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에서 구인합니다 또있고요 여러가지 이렇게 쭉뭐 시티 잡도 있고 육가공 공장 남자 구한다는 네그 문구도 있네요 그리고 캥거루 고기 공장도 있고요네 여러가지 이제 공장들도 있습니다 공장도 가셔도 세컨 비자 딸수 있어요. 공장은 돈도 많이 되고요. 힘들지 힘들 힘들겠죠. 뭐 모든 일들이 다 힘들지만 자 체리 전문적으로 하는 곳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음, 어떤 곳인지 봅시다. 지원해 주시면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여기를 들어가 보면 회사에 대한 내용이 있겠죠. 한 넥스트를 한번 볼까요? 넥 x t 여기에 뭐 이름하고 영어 이름 음,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 한국어로 다돼 있으니까 너무 쉽죠? 그냥 nationality public of Korea 하면 되겠죠. 그리고 한국어 전화번호 쓰는 난 있고요. 네, 한국말이라 뭐다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쭉 해서 예 쓰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렇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들, 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영어를 못 하시는 분들은, 검트리 라는 곳이 있는데, 검트리를, 이거는 호주 커뮤니티 사이트잖아요. 예, 여기에서 이제 외국 사람들은, 요렇게 해서 찾습니다. 일기다 farm, work. farm, work. 이렇게 치면,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f a r m 를 나타내 주는데요. 많이 이렇게 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있는 것들이 메인이에요. 근데 잘 읽어보고 가야 되겠죠. 'farm stays' and 'hosting os' 네. 여기에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d o w n l a n d farm stays'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어, '한국어' 지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셔서 접촉 접촉을 보시면 이제 전화번호가 나오겠죠 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전화를 해 보셔서 문의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런 곳들이 있고요 f a r m and Wanted 여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손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Yeah, we are currently looking for a new member to join our staff. 네, 새로운 멤버를 찾고 있대요. Jobs will in c r e d i e 이라는 거있고요 Tractor operating, 네, 트랙터 운반 운전을 하는 사람. 네 여러가지 이제 쭉 하는 이제 잡들이 나와 있고요또 여기에 이제 연락처 연락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쇼 넘버 하면 로봇이 아닙니다 하고 x 를 누르시면 여기에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이렇게 전화번호 로 어, 보셔서 연락을 하셔 가지고 어, 질문을 던져 보시면 어떤 네. 얘기가 나오겠죠. 네. 이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여기 플러스를 눌러 주시고요. f a r m w o r k second year visa hourly paid 23.66 per hour 4 to 5 months work 네 달에서 다섯 달 정도 일을 하는 거래요. 쭉 이렇게, 예,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피킹도 있다고 합니다. 패킹도 있고, 피킹도 있는 거예요. 갈릭 피킹, 커팅, 트래킹, and then 패킹. 네, 피킹도 하고, 트래킹도 하고요. 그 다음에 패킹도 한대요. 네. Everyone in my hotel s right now is making around their $1,000 a week. 한 주에 천불을 모든, 여기에 묵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여기 한번 연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에나, 애나, 에나에게 연락을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쇼 넘버 하면 로봇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이게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 한번 연락을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예? Top and Near You 네, 제가 이렇게 썼던 Farmwork에 대한 Near You 아주 가까운 이것을 이렇게 어, 가까운 목록들이 나옵니다. 어, Farm World 2366 이거 아까 본 거고요. 그렇죠? 네. Most recent라는 이거는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적을 수 있습니다. 이거 사람들이 적어서 아저일 하고 싶습니다. 저에 대해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이에요. 응? Looking for work anywhere. 한번 볼까요? 호주 사람이라고 하네요. 호주 사람이고요. 백패커 사람 아닙니다. 여행자 아니란 소리예요. 음 여행자들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어. 오스트레일리아를 여행하고 있는 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일을 구하고 있어요. 자, 일, 이제 여행하면서 일을 구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호주 사람이고요. 네, 본인님 이제 이런 일을 했다는 거고요. 이렇게 쭉 그런 사람들의 내용 드립니다. 어? Most recent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남겨놓은 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남겨보시고 싶으시면 남기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이를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